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디렉터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파워디렉터 공동 구매를 하면서 많이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는데요. 결제 완료 이메일을 받으시면 거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처음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유튜브의 기본 사이즈가 영상이 가로 16대 세로가 9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체크를 하고 전체 모드로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핸드폰에서도 설정을 16대 9로 해놓고 카메라를 찍으시면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파워디렉터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저장이에요 왼쪽 상단에 파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저장 아래에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이 있습니다 최초 한 번만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으로 저장하실 폴더를 선택하시고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저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파일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그 폴더에 그 이름으로 계속 누적해서 새롭게 계속 저장이 되겠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 그 다음에 바탕화면 설정해 놓고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지워질 때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갑자기 다운되거나 그럴 때유사시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어, 여러분들은 맨 위에처럼 m p 4해서 완성된 파일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위에 거는 완성된 동영상 파일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지금 수정 중이 편집 중인 방금 저장해 놓은 수정 파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정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재가공해서 사용할 일이 꼭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 파일도 한동안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영상을 만들 때도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편집 자유롭게 하시면서 프로젝트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됩니다 습관처럼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긴 하죠 자 이제 드디어 파워 디렉터 화면 구성을 볼 건데요 왼쪽 상단이 라이브러리에요 그리고 가운데 하단이 타임라인 작업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미리보기 창이에요 파워 디렉터 화면 구성을 제가 요리하는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뚝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보기는 먹기 직전에 완성된 김치찌개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브러리는 음.. 조리대예요 네, 냉장고에서 이제 싱크대 위에다가 갖다 놓는거죠 조리대 위에다가 마늘도 가져오고 돼지고기도 가져오고 파또 뭐가 들어가죠? 네뭐 두부, 고춧가루 이런 김치 다 꺼내 놓,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준비물을 모아 다 놓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편집하시려는 영상이나 사진 음악들을 여기다가 모아놓는 곳이죠 상단의 타임라인 작업대는 우리가 아까 싱크대에다 갖다 놓은 조리대에다 갖다 놓은 돼지고기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와서 여기서 송송송 썰는 거예요. 김치도 썰고 사진도 자르고 음악도 자르고 또 이어서 붙이고 하는 도마가 되는 거죠.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대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상단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메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제작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작업이 시작되면 제작 버튼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만드실 때 그때 누르는 버튼이고요. 우리가 다지고 자르고 붙였던 그 영상들을 하나의 완벽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렌더링 한다고 합니다. 자, 하단에는 또 다른 모듈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에 동영상, 사진, 음악 다 같이 보여지는 거고 그 옆에 거는 동영상만 보이시고요 그 다음 거는 이미지만그 다음 거는 음악 파일만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짬뽕 돼서 있으면 파일 찾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모아놓은 거라고 볼수 있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끝에 JPG라고 끝나는 것은 이미지 파일이에요. MP3라고 되어 있는 건 음성 파일이죠. 그 다음에 MP4는 동영상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직접 우리가 만들 영상에 필요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위에 파일 클릭하시고 가져오기에서 미디어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찾아 들어가셔서 사진을 선택해 오시는데 한개두개 개 이상 세개 4개 네 많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음, 키보드 맨 왼쪽 하단에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로 콕콕콕 찍으면 여러 개가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내가 가져온 내가 불러온 사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폴더를 옆에다가 열어 놓으시고 마우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라이브러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꺼내놓은 재료들을 도마 위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 영상을 가지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아래로 쭉 끌어당기시면 돼요 우리가 드래그 한다고 하지요 네. 사진은 옆,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음성이 없기 때문에 아, 왼쪽에는 룸 이라고 하는 꾸미기 효과 기집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디렉터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